안녕하세요. JK 성형외과 원장 김성식입니다. 그 눈썹미 피부절제술은요, 말 그대로 눈썹미 피부를 잘라내서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려주는 거상해주는 수술입니다. 보통은 눈 모양의 큰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처진 눈꺼풀을 개선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입니다.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제. 눈꺼풀이 처짐이 있으시면서 쌍꺼풀 수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붓기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눈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미지가 변하거든요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서 눈썹 및 피부 절제 술을 시행하면 눈모에 큰 변화 없이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처진 눈꺼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보통 이제 쌍꺼풀이 있으시면서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은 그 처진 눈꺼풀만 해결해 주면 젊었을 때 쌍꺼풀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눈썹 및 피부 절제술을 통해서 처진 눈꺼풀만 살짝 들어주면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.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으면서 이제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눈꺼풀 처짐이 엄청 심하신 분들은 눈썹 및 피부 절제술만으로는 처진 눈꺼풀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마 제이 거상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네, 종종 있습니다. 눈썹 및 피부 절제술은 어 눈썹 및그 경계에 따라서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. 보통 한 1, 2개월 정도는 조금 붉은 기운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본인의 피부색으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. 그리고 흉터가 대부분은 잘안 보이는데 흉터가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 예, 해결을 하시기도 합니다.